저희가 이번에 사주 가져온 사람이 이성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야. 아, 아요 완벽주의자도 아닌 것이 또 개방적인 것도 아닌 것이 사람을 만나도 짧아. 음. 이 사람은 기준치가 있잖아. 엄청 까다시러워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보니까 한 여자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여자가 있어. 어느 한 여자를 기다림이 있어. 사람이랑 잘 안녕하세요 약수남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주 가져온 사람이 이성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성운 내가 잘 보지 <웃음> 결협 못해 사람을 만나도 짧아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인연이 길지를 못해 본인이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?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만들지 음. 이 사람은 기준치가 있잖아 어! 엄청 깐다 시러워. 남 지적을 하기 바빠. 댐댐이가 안 돼. 말투는 왜 이렇게 쌍스럽냐. 그 떼서 해서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옆에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. 사람은 외모를 안볼 수는 없지만 사람은 사람끼리 마음을 보고 만나야 되거든. 이 사람은 마음이 가기 전에 다 털어가지고 내보내버리잖아, 여자는.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.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. 탈만 잡잖아. 트집만 잡고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라이지 뭐 지가 세상에서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 자기 느낌이 다 맞아 이 사람 지가 있잖아 아주 용한 전쟁이야 어떻게 뭐 그냥 무당 무당 빤스 입어 는 거지 뭐 근데 다 초기 다안 맞아서 떨어진다는 거 두뇌는 엄청 좋은 사람이야 두뇌가 좋은 사람은 맞는데 근데 그 두뇌가 좋은 영향은 아니지 그냥 머리만 두뇌만 좋은 거고 눈치가 빠른 사람인 거지 일적인 면은 어때요? 그냥 꾸준하게 넘어가 더 크게 뭐 좋은 거는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넘어간다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 1도 1인데 이 사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리시러운데 건강이 지금 엄청 안 좋아 머리도 그렇고 지금 몸이 많이 아파 그것도 속도 항상 더부룩하고 위병 지금 일보다도 지금 이 사람은 건강을 챙겨야 돼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보니까 한 여자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여자가 있어. 여자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가슴속에 담아둔 여자가 있어. 그럼 왜 그냥 품기만 할까요? 자기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다가가겠지. 그치?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어느 한 여자를 기다림이 있어. 가슴속에 품는 여자가 있어. 선뜻 다음 사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야 이 사람. 사람이나 잘 돼. 안 돼.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. 어. 알고는 있지만은 근데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속에 두고 있는 여자는 있어. 그 여자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. 이분 가수예요 성시경 씨. 혹시 아시죠? 아 또라이 맞네. 걔 얼굴 상을 봐봐. 얼굴 상이 항상 심술보가 터져 있는 상이잖아. 어느 부분이? 얼굴이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는 얼굴이잖아. 아... 이 사람은 항상 불만과 짜증이 많은 사람이잖아. 마음이 올바르게 박혀있지가 않아. 시선이 모든 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거든. 얘는 비관적이야. 조심해야 될 점이나 구설이나 뭐뭐 이런 건 있을까요? 아니, 그런 건 없고 일은 꾸준해 내년도 일적인 거는 꾸준하게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 사람 지금 위가 너무 안 좋아 계속 호구액질이 나와 속이 위가 부어있는 거 같아 계속 말을 하는데 입에서 계속 호구액질이 나오거든 어... 응. 지금 건강을 걱정할 때야 건강을 생각해야 돼 47대면 엄청 위험해 이 사람 건강 때문에 병원에 문턱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 47대면 그때 돼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은 많이 늦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줘야지 <목소리>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거야 머리 좋고 그게 어느 정도 외모도 생겼고 그렇지 이 사람은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음. 여자가 가슴속에 딱 받쳐 있는 여자 있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음, 그 여자가 오랫동안 품었거든 마음 속에 품어 있거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을 내려놨어요 음. 그러면 다른 여자를 이제 만날 수 있을까 쉽게 내려놓지는 못하지 아니면 그렇게 비슷한 여자를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음. 가능성이? 가능성이 있지 쉽게 여자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여자를 바라봤을 때 남자들이 왜 여자를 바라보면 호감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? 네. 근데 이 사람은 비관적이야 여자에 대한 비관적인 게 너무 많이 박혀있는 거지 애틋한 로맨스는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은 음. 음. 억수로 별나 까타 러워이 <웃음>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피곤할 것 같아